매트로 전신운동 같이 할게요. 그대로 매트에 앞쪽에 앉으셔서 롤링 포지션으로 준비해 주세요. 복부 쪽으로 지그시 몸을 동그랗게 말아서 들이마시고 롤백 앤 내쉬면서 업앤 들이마시고 내쉬고 후앤 귀엽게 멀리 하세요. 둘앤나앤둘앤나 앤, 엔등 마사지 한다 생각하시면서 하시되 복부에 계속 집중해주세요. 등으로 롤링 하지 마시고 복부로 롤링 하나 엔후엔나엔후 10초 더 하나 엔둘엔나엔둘엔나엔 좋으세요. 자 정면 보시고 멀메이드 포지션으로 척추를 옆으로 움직여 주실 거예요. 양쪽 왔다 갔다 8번씩 4세트 후엔 들이마시고 제자리 앤 충분히 측면을 늘려주세요. 후 엔, 들앤후 엔, 들 호흡은 내셔도 되시고 들이마시면서 레터럴 하셔도 괜찮으세요. 편한 호흡으로 진행해 주세요. 후 엔. 뜨앤흐앤 귀엽게 멀리하면서 앤 마지막 한세트 (m) 두, 앤흐 앤자 구부린 쪽 익스터널 로테이션 된 다리 쪽으로 레터럴 해주시고 그대로 컬 오버 해주신 상태에서 자 골반까지 같이 움직이는 컬 지그시 궁땡이 눌러주시고 아치로 약간 골반 들어주세요 앤 무브먼트 부드럽게 바닥 밀어서 이번에 바닥을 당기면서 아치 앤컬 앤 아치, 앤들 걸 엉덩이 골반 천추 요추 같이 다 움직여 주세요. 앤 걸, 앤들, 앤들 걸, 앤들 쭉, 앤들 걸, 앤들 둘, 둘, 라스트 앤들, 앤 쭉, 좋으세요. 자, 반대 다리로 방향 바꿔주시고, 다시 레터럴 스트레칭 멀메이드 well 네 세트. 엔, 후, 엔, 이때 허리가 너무 앞으로 신전, 전만되지 않도록 몸통 똑바로 유지하시고, 옆으로 길게. 내 몸이 이중창문에 껴있다 생각하시고, 후, 엔, 두, 엔, 후, 엔, and, and, and, last h a n e set and, and, and, and, and, a and, and, 그렇죠 앞바다리 안쪽으로 레터럴 해주시고 컬오버, 두 손바닥에 짚으시고요 손바닥을 지그시 밀어주면서 컬 and, 아치 and c 골반까지 같이 움직여 주세요 자연스럽게 and 후, and 들이마시고 and 후, and d and 후, and do, and six, and d and seven, and d and eight, And 좋으세요. 자, 이제는 복근 운동 좀 들어가실 거예요. 헌드레드 포지션, 등을 매트에 대시고 누워주세요. 30초간 우리 호흡 운동, 복근 운동이지만 호흡에 집중을 하시고 헌드레드 실시하실 거예요. 테이블 탑으로 한 다리씩 들어주시고,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상체 스몰 컬업, 손끝 길게 다리 쭉 자, 등은 바닥에 지그시, 그렇죠? 흑, 흑, 흑 흐, 들이마시고, 엔흐 흐, 흐, 흐, 호흡은 편한대로 두번 들이마시고, 두번 내셔도 되고요. 세번 들이마시고, 세번 내셔도 되세요. 잘하시면 네번 들이마시고, 네번 내시고, 더 잘하시면 다섯 번 들이마시고, 다섯 번 내시고. 조금만 더. 손끝 길게 해주세요. 5초만 더. 흐, 드 흐, 드 그렇죠. 그대로 좋으세요. 무릎을 밴드, 그대로 끌어안아서, 잠깐 쉬실 거예요. 흐. 무릎도 스트레칭 왔다 갔다 해주셔도 되고요. 고개 도리도리 하셔도 돼요. 자, 싱글 렉 스트레치, 복근 이어서 하실 거예요. 이것도 30초간 실시하실게요. 한 무릎 두 손으로 잡으셔서 상체 스몰 컬업, 반대 다리 길게 뻗어주고, 엠, 흐, 엠, 호흡하면서, 엠, 흐, 엠, 그 목만 일어나지 마시고요. 상체를 스몰 컬업. 그렇죠. 날개뼈를 살짝 더 말아서 흉곽을 길게 컬링한다 생각하세요. 엠둘앤 복부 튀어나오지 않게 10초만 더둘후 흐. 앤. 발끝으로 에너지 뽑아주세요. 멀리 멀리 후엔 2초 더둘앤 하나 앤 좋으세요. 자, 그대로 무릎 끌어안고 쉬실 거예요. 흐 어깨에 뭐 경직되지 않도록 호흡 편안하게 하실 거고요. 좋으세요. 그 다음 동작은 쓰이죠. 두 다리를 가위처럼 교차시키는 복근 운동 30초간 들어가실 거예요. 한 다리 펴서 종아리 뒤 잡아주시고 밑에 다리 길게 사선 멀리 뻗어서 좋아요. 흐앤흐앤흐 후. 몸통 흔들리지 않게 엔드 엠 다리가 움직일 때 복부 몸통 안정화 신경 써 주실게요. 후엠후엔후엠후엔후엔 10초만 더들엠 무릎 길게 발등 길게 엠후엔 5초 더요 들엠나엠 앤 아주 좋으세요. 그대로 무릎 끌어안고 준비 쉬실 거예요. 후... 자 이번에는 복근 운동 계속 하실 건데 머리를 대고 하시는 복근 운동 해보실 거예요. 우리 데드버그 자세 아시죠? 두팔 앞으로 나란히 다리 테이블 탑. 음, 등판, 머리, 몸통 다 그대로 안정화 시켜주시고 양쪽 다리 반대로 뻗어서 가운데 M, alternate, 2. M 이건 50초간 실시할게요. 2, M, 멀리, M, 2, M 멀리, M, 2, M 팔다리 멀어지실 때 몸통에서 몸통이 등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30초 더, M, 2, 앤후 잘하시면은 이제 다리를 위로 펴서도 해 보실 거예요. 조금 있다가 다리 위로 펴서도 계속 해 보셔도 되고 그대로 실시하셔도 돼요. 멀리 멀리 앤 반대 다리 반대 손들. 멀리 앤들 10초 더. 후 앤들 뻗어 내세요. 앤들 내몸 길게 앤들 M 좋으세요. M 정리하셔서 잠깐 쉬실 거예요. 둘 그대로 다리 쭉 피시고 잠깐 쉬어주세요. 두팔두 두 다리 V자로 대자로 뻗어주시고 우리 불가사리 스타 피시 하실 거예요. 얼터네이트로 몸을 종이 접기 하듯이 모서리끼리 접어 주실 거예요. 손끝, 발끝 같이 오른팔, 왼다리 만나요. M, 둘, 지선도 사선멀리 보시고 M, 후, M, 둘, M, 후, 친착하게 50초 동안 후, M, 둘, M, 후, M, 둘, M, 후, M 길게 피고. 필때 허리 뜨지 않게 복부 안정화 길게 엔, 두, 엔, 두, 엔, 하나, 엔, 두, 엔, 하나 20초만 더 하실게요. 엔, 후, 엔, 두, 엔, 후, 엔 침착하게, 후, 엔, 어깨 멀리, 엔, 10초만 더 엔, 두, 엔, 나, 엔, 두, 엔, 나, 엔, 두, 엔, 나, 엔 둘, 앤, 정리하실게요. 좋으세요. 자, 오블리크 머슬 계속 한번 써보실 거고요. 그 다음 동작은 크리스 크로스. 머리 뒤 손깍지 껴주시고 다리는 테이블 탑. 50초 동안 팔꿈치 무릎이 서로 만나서 크리스 크로스 해주시는 거. 준비 시작. 하나, 앤, 둘, 앤, 하나, 앤. 드앤 반대 팔꿈치 멀리 그렇죠. 만나는 팔꿈치 엔그 반대 팔꿈치 사선으로 멀어지세요. 내 몸을 쫙쫙 사선으로 펴준다 생각하시면서 오블리크 드앤 하나 엔 드앤 후앤 30초 앤 하나 엔 드앤 멀리 앤 멀리 엔 하나 엔 드앤 하나 엔 드앤 나엔 10초 남았어요. 10초 남았 10초 남았어요. 10초 남았어요. 엔0초 남았어요. 어요 10초 남요 10초 남았요 살짝 릴리즈 그대로 옆으로 돌아 일어나시고요 사이드로 닐링 사이드 리프트 50초 동안 하실 거고요 40초 동안 하시다가 마지막 10초 홀드 해드릴게요 준비 앤둘 위로 업앤둘앤 앤. 길게 앤 둘, 엔. 무릎과 정수리가 사선으로 일직선 길게 뽑아주세요. 엔, 둘, 엔. 쭉, 엔, 둘, 엔. 호흡, 엔, 둘, 엔. 멀리, 엔, 둘, 엔. 쭉, 엔, 둘, 엔. 멀리, 엔, 둘, 엔. 올라갔어요. 양쪽 옆구리 길이 똑같이. 복부의 힘, 둘, 엔. 하나, 엔. 둘, 엔. 하나, 엔. 둘, 엔. 라스트 10초는 그대로 홀드할게요. 위로 업. 그렇죠. 홀드. 앞뒤 판판, 양쪽 옆구리 똑같이 정수리 길게 뽑으세요. 옳치 좋으세요. 내려올게요. 엔. 둘. 반대쪽도 똑같이 진행하실 거예요. 릴링으로 50초 동안 업앤 다운. 마지막 40초에서 홀드. 준비하시고, 시작. 업. M 두 M up M down M up M down M up M down M up M 팔딛는팔 팔꿈치가 너무 하이퍼 엑센트션 되지 않도록 새끼 손가락 쪽으로 살짝 눌러주시면 어깨도 더 넓어지시는 느낌 찾으실 수 있으세요. 둘 귀엽게 멀리 하시고 앤 몸으로 하는 거지 팔로 하지 않아요. 앤둘앤쭉 양쪽 옆구리 신경 쓰면서 쭉앤둘앤후앤 마지막 10초 홀드 할게요. 스탑. 그대로 홀드. 허벅지 안쪽 똑같이 힘 주시고 귀엽게 멀리 하세요. 둘원 그렇죠. 내려오실게요. 둘 아주 좋으세요. 그 다음은 쿼드라 패드 네발 기계 자세를 하실 건데 어, 손목 대셔도 되고 팔꿈치 엘보 하셔도 돼요. 그 상태로 한 다리만 들었다 내렸다 10번씩 위로 앤업앤 몸통 흔들리지 않게 투앤둘앤3리 10번 앤 10번째에서는 밴드니 바꿀 거예요. 둘앤2앤6둘2세7 N, e i 둘, N, nine, 둘, N, t 거기서 밴드 무릎 홀드 하시고 햄스트링 컬. Two, N, straight, N, t h r 둘, f o N, 둘, five, N, 둘, six, N, 둘, s e 허리 눌리지 않게. e i g N, 둘, n i a 라스트, 텐, s 길게 뻗어요 뻗어요 뻗어요 그렇죠 자 반대 다리 길게 뻗어서 업앤 다운 1번업앤 다운 앤 가능하다면 골반을 그대로 판판하게 유지 골반이 옆으로 돌아가지 않게 둘앤둘앤 and and 좋아요 앤둘앤6앤 and and and 갈비뼈 밑으로 처지지 않게 세븐 앤둘 eight, n d nine, n 위로 stop. 그대로 밴드 n d n and one, bend, and two, bend, and three, bend, a n f o u n d and f i v n six, n s e v n e and nine, last, n 길게 길게 길게 좋으세요. 그대로 애기 자세 한번 호흡, 후 자, 그 다음은 쿼드라 패드 손목 손바닥을 댄 상태로 네발 자세에서요. 한 다리를 들어서 왔다 갔다 사이드 투 사이드로 롱드를 들어가실 거예요 자 길게 뻗어서 들어서 그대로 엔 크로스루 터치 들어서 바깥쪽 터치 시선같이 둘 자기 발끝 빠주세요둘엔 쓰리 엔둘엔포엔둘엔파이엔 몸통 많이 흔들거리지 않게 식앤엔둘엔 세븐 엔둘엔 에잇, 여덟 번더할 거예요. m and, t w a n 다리 가볍게 하세요. t h r 양쪽 귀 멀리, f o u and, five, and, 좋으세요. 그대로 반대 다리 들어갈 거예요. 준비. 들어서 크로스부터 갈게요. M 발끝 보세요. N 발끝 보고. N two N two M t N t N 네 다리 길게 그렇죠 two M 둘 M, 여덟 개 더, o 세트 더, a n 하나, M 쭉, 2 n 2 two, and, t n h r e e n d f o u 마지막, M 그렇죠, M n 좋으세요. 그대로 스트레치. 그대로 엎드려서 스위밍. 두팔두 두 다리 길게 앞뒤로 뻗어서요. 앞뒤로 길게 먼저 해서 쭉 익스텐션. 두팔두 두 다리 30초간 스위밍.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항상 하실 때 허리 너무 눌리지 않게 허리도 길게 귀엽게 멀리 시선도 만만하게 앞서서 멀리 봐주세요. 두두두두두두두 두, 두, 두, 두, 두, 두, 두. 좋아요. 엠 10초 더두엠나두나두 나, 두, 나, 두. 발등 손끝 길게 나두나두나두 나, 두, 나, 두. 길게 한번 쭉 기지르키시고 내려오세요. 그대로 우리 스완으로 스트레칭 하듯이 같이 익스텐션 운동. 여덟 번 하실 거예요. 쭉, and, 푸시업 하듯이 내려오면서, a n 코끝부터, and, t w 쭉, and, t 쭉, a n And five, 쭉, 발, 손바닥 꽉 눌러주세요, 손바닥. And two. And six, 쭉. And two. And seven, 쭉. And two. Last. And eight, 쭉. 한번 쫙 시선 위로 천장 봐서 늘려주시고. And 엉덩이 들어서 아기 자세 뒤로 후, 스트레치. 어깨 긴장 풀어주시고 도리도리 예, 스르르르 일어나시고요. 자 이제는 스트레칭 하실 거예요. 다리 앞으로 쭉 뻗어서 가슴 닿게 하셔도 되고요. 가능하신 분은 앞뒤로 스플릿 운동 해주셔도 괜찮아요. 예, 꼭 이렇게 안 하셔도 되고요. 뒷다리 밴드 하셔도 되고 앞다리 밴드 하셔도 되고 가능한 만큼만 스트레칭 해주세요. 반대쪽도 다리 바꿔서 그대로 인드 후 항상 스트레칭 하실 때는 에 호흡과 함께 편안하게 자 그대로 다리 앞으로 자 회원님들 그사자 스트레칭 쉬운 버전으로 하셔도 돼요. 어려운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대로 가슴 닿기후 햄스트링 쭉 늘려 주시고요. 스르르르 일어나셔서 한쪽 다리 사자 모양으로 만들어서 아빠 다리처럼 스트레칭 하셔도 돼요. 자, 안 되시는 분들은 아빠 다리 그대로 한 다리 밴드 사자 편안한 사자 찾아주세요. 그렇죠. 그 상태로 가슴 닿기 후... 에 그대로 반대 다리, 엔 스트레치 후 호흡 충분히 해주시고, 둘. 자 그대로 사이드 다리 오픈되는 만큼만 우리 옆구리 늘려주세요. 쭉쭉쭉쭉쭉쭉 안대시는 분들은 앞바다리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앤, 후 일어나셔서 배꼽이 오른쪽 무릎으로 향해서 그대로 가슴 닿기한번 더, 후 앤, 반대, 앤, 후 그대로 몸 가운데로 오셔서 앞으로 가슴 닫기. 후, 스트레칭은 가능한 만큼만 욕심부리시면 다치실 수 있으니까 충분한 호흡과 같이 천천히 해주세요. 앞바다리 해주시고요. 편안한 자세 취해주시고요. 그대로 목서클 두 번씩 코끝으로 스몰 원을 그려주세요. 앤한번 더. a n 반대, and 쭉, a n 항상 호흡하시면서, and 쭉, a n 늘 정면 보시고 한숨 한번, 흐, 잘 하셨어요.